간단한 html 마크업 들어갈게요 네네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어 어디보자 아티클 프리뷰 라고 저거를 놨는데 제가 요거 혹시 뭔지 예상하시는게 있나요? 음, 기사 만들기 이런거 뉴스? 요런거에요 이런거이런거 요런 요런 거. 지금 딱 음, 네. 그쪽, 요런 게 이제 프리뷰인데 이거를 짜는 그러니까 마크업을 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저 뉴스나 저런 걸 아티클이라고 하죠. 자, 저는 링크 이거 이미지 주소 복사해 올게요. 복사해 오셔도 네. 돼요. 주소만. 네. 그럼 이렇게 이 복지, 이미지 주소가 나와야. 응. 어. 네. 이미지니까 이미지 태그를 사용을 했고요. 아티클 안에. 네. 그리고 얘는 제목이겠죠. 네. 제목에는 헤딩 태그라고 h 태그들이 있어요. h1부터 6까지. 네. 얘네들인데 원래는 헤딩 h 태그들은그 데이터 계급처럼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티클 하나밖에 없어서 1로 할게요. 네. 어아 복사하기 되게 귀찮을 것 같지만 이렇게 꼼수로 복사를 해볼게요 <웃음> 나도 자주 그래 <웃음> 이렇게 꼼수로 복사를 하고요 자요 어.. 캡션같은 것들은 네 그.. 표현할만한 태그가 없어요 그래서 paragraph라는 문단을 사용할거고요 이거는 원래 css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귀찮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네. 그 저런 캡션 같은 거를 표현할 만한 엘리먼트가 저도 몰라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일단 여기는 추가를 할게요. 오늘 2017년 9월 3일로. 네. 이게 하나의 마커비에요. 지금은 자 이런 식으로 복사 하나 해볼게요. 주소만. 네, 네. 아이쿠, 잘나오다 어. 근데 지금 보면은 되게 큼직큼직하고 막, 네정 정리가 안돼 있죠. 네. 그러니까 기본 구조는 이거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여기서 CSS를 사용을 할 거예요. 제가 저번에 리셋 CSS 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거. 아, 네 그. 커원 커원 CSS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네 리셋 CSS 이거. 아 네네네 그거요. 네. 네 이거 리셋 CSS 연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약간의 틈들이 없어지고 밑에 텍스트들이 다 동일해진 게 보이실 거예요.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나왔나요? 네 지금처럼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자 따로 쓸게요 네, 스타일에다가. article 네. 사이즈를 보통 저런 프리뷰 같은 애들이 거의 어... 2 0 0픽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요? 아니요, 범위가 아, 범위요? 네 네, 네이버도 보면은 네, 요 사이즈가 요 사이즈 저 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프리뷰다 보니까 네한 200픽셀로 잡을게요. 그리고 헤딩으로 5픽셀 정도 주고 백간들을 회색으로 줄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 회색이 보이고 이미지가 지금 왕창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지는 일라인블럭이에요 그래서 네. 부모가 블럭이어도 지금 범위를 초과했죠? 네. 애가 텍스트인데 자기 사이즈를 가질 수가 있어서 부모에 속해는 있는데 자기 사이즈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음. 사이즈 지정을 안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한테 너의 가로는 부모를 따라가거라 라고 100%로 줄게요. 그럼 이제야 좀 프리뷰 같아졌죠? 음, 네. 그리고 제목은 좀 일반 애들보다 사이즈가 커야겠죠? h1은 네. 폰트 사이즈가 한 14픽셀로 하고요. 폰트 두께는 볼드로. 네.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너무 따닥따닥 따닥 붙어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녀석으로 마진을 위아래로 픽셋씩 줄게요. 그러면 살짝 띄워졌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플로트를 한번 써볼까요? 요 블로그를 왼쪽에다 두고 날짜를 오른쪽에다 두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지금 얘네들을 한번 감싸줘야겠죠? 네. 그래서 한번 감싸주고요. 구분 똑같 두 개다 똑같은 클래스 아니 엘리먼트라 구분자를 줄게요. 플래스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얘는 클리어 픽스가 있어야겠죠. 네. 플로트 레프. 블루트 블라이트 하면 이렇게 지금 보이실까요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간네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얘가 막 길어졌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 벌써 아그 밑으로 쭉 내려갈 것 같아요. 네, 사이즈로 떨어지자. 네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이즈를 지정을 할게요. 둘의 사이즈는 각각 50 반반씩 먹어라 이럴때 텍스트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을텐데 네. 텍스트가 많아지면 아까같이 떨어지진 않지만 텍스트가 겹치는 현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텍스트를 지우거나 이제 서버단에서 몇점만 출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50% 50%, 50 했더니 지금 날짜가 왼쪽 정렬이라 왼쪽으로 갔죠 네. 그래서 날짜만, 테스트 라인을 라이트로 할게요. 텍스트 정렬을 오른쪽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음, 지금 네. 간단한 이런 아티클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게 이제 모이면은, 아까 같이 네이버에서 봤던 그런 리스트들이 되겠죠? 네. 아티클 하나는 제가 아까 하나라서 아티클로 했는데요. Yeah. 이게 이제 여러개 잖아요 네 yeah. 일종의 리스트예요 보면은 그렇죠? Mm -hmm. 네. 리스트에다가 보면은 링크가 있는 애들이에요 yeah. 즉그 순서가 없는 리스트겠고 링크를 mm -hmm. 사용하는 영역이겠죠 그럼 기본 구조가 순서가 없는 리스트에 링크를 가진게 되겠죠 이렇게 네. Mm -hmm. 이렇게 벌써 3대스가들어올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아까 아티클 안에 있던 요 표현들 있죠. 이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음. 이걸 이렇게 넣을게요. 구조만 바꿔서. 자, 그래서 아까 아티클을 많이 사용을 안 한다는 게 이런 경우가 다반수라서.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아티클을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리스트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a 태그는 링크의 영역으로서 원래 저게 HTML 4 문법이에요. 일라인 얘가 일라인이거든요. 일라인 안에 블록이 들어갈 수 없다여서 저렇게 된 건데 HTML 5는 컨텐츠 범주라고 제가 링크 드렸죠. 네. 그걸 보시면은 이제 부모로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a 태그는 자식으로 이런 애들 다 가질 수 있어요. 범주가 큰 링크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아티클을, 아티클 안에 있던 애들을 a 태그 안에 그대로 넣을게요. 그리고 위에 스타일은 지워줄게요, 잠깐. 자, 얘네들 글씨가 파란색으로 바뀌고, 마우스 커서도 포인터로 바뀌었어요. 링크로.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아티클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클래스 사용을 안 했는데요. 지금은 구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클래스를 사용을 할게요. 자. 감싸고 있는 ul 태그에는 list라는 간단한 클래스를 줄게요. 네. 그리고 li 내에는, 어, li 안에, 어, list가 따로 없기 때문에 클래스 따로 주진 않을게요. a 태그도, 어, a 태그에 클래스를 줄게요. R-A-R-T-I-C-L-E 네. H1에는 타이틀이라는 클래스를 주고요 제가 랩으로 해놨는데 랩 말고 음, 캡션으로 할게요 이렇게 준 다음에 리스트 안의 li는 자 레이아웃 정렬하는 방법 중에 뭐를 써볼까요? float를 쓸까요? flex를 쓸까요? float 한번 해주시죠 그렇지. 많이 네. 쓰니까 float left 이 데스는 아까 똑같이 200으로 하죠 200 픽셀 그리고 아티클한테는 얘가 지금 a 태그가 인라인 상태예요. 네? 그래서 마진이랑 패딩 같은 거안 먹는 상태라서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꿔주고 패딩을 5픽셀 줄게요. 그리고 아티클 안에 이미지는 우리, 아까, 아까처럼, 100%겠죠? 그리고, h1이 아니라, 타이틀은, 아까와 같이, f 트 사이즈 i z e 14에다가, f 트 두께는 볼드로 하고요. 빠르면 말씀하세요? 네. 그, caption, 안에, left, right. 네그러니 l 각 루트 레프트 h 트 라이트 50%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적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4뎁수로 끝이 났고요. 내 리스트니까 하나만 있진 않겠죠? 1 2 3 4. 4네 개. 예, 다섯 개 정도로 하고요. 저장. 여기까지 되셨나요? 어, 안녕, 잠시만요. 네, 이거 계속 보여 드리고 있을게요. 네. 어,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화면이 아마 딱딱딱 붙어서 정리될 거예요. 어우, 씨. 어, 그렇죠. 죄송해요. 이거 좀 뺄게요. 이게 이제 네, 이렇게 음. 아 패딩 때문에 좀 떨어져 보이긴 하네요. 네, 근데 컬러를 빼먹었네. a 태그 제 리셋에는 a 태그에 대한 컬러 값이 초기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티클 클래스 있는 애한테 컬러를 줄게요. 검은색으로. 그리고 타이틀 에 빼먹었네요. 마 마진. 자, 아까랑 똑같은 리스트가 생성됐어요. 두 줄로도 해주시죠. 그런데 지금 이 사이 간격에 보면 마우스 커서 포인터죠. 응. 이거는 a 태그에 제가 패딩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떨어져 보이는 거지만 원래 공간이에요. 백그라운드를 회색으로 할게요. 따닥따닥 따닥 붙어있죠. 응. 그래서 li한테 마진 5픽셀 이렇게 떨어지라고 줄게요 음. 자 오. 이제 그나마 잘 떨어진 이제 정렬이 됐어요 두 줄도 보여달라고 하셨으니까 복사를 할게요 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위아래가 또 붙어있죠 얘를 위 아래로 주면 돼요. <웃음> 상하 좌우 다오픽스씩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 공간을 가지고 있죠. 마지 마지 마지 마지 그래서 이렇게 정렬이 가장 간단한 정렬 방법이에요.